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강인선입니다 어, 흔히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죠 어, 흔히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어, 꼬마 빌딩 하나 정도를 어, 가져보는 게또 평생의 꿈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어, 조물주에 건물주 어, 갑중의 갑이라고 생각을 어, 해왔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특히 코로나가 오고 난이 3년 동안에는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또좀 많이 바뀌어 있죠.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서 뭔가를 쇼핑을 하던 그런 습관에서 지금은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종목들이 집으로 줄줄이 택배를 편안하게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가게나 어떤 점포들을 세를 줬다가 임차인이 받길 그럴 경우에 흔히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장사를 열심히 해서 단골 고객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어떤 시설비라든지 업무 규모를 키운 그런 어떤 수익금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권리금의 형태로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는 회수를 하고 가게를 양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여태까지는 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고, 그게 또 좀, 금액도 늘어나고,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6억 9천까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그 바운들이 아니거든요. 어, 그런 권리가 보호되는 법들이 강화되기 그 이전에는 정말로 많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임차인이.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어, 네이버 연합뉴스 d 비에서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가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안 해주면서 이제 방해를 한 거죠. 그럴 때,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그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지연이자까지 다 붙여서 보상을 이제 하도록,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 내용이 여기 보니까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어, 이렇게 낸 그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 상가 세입자 임차인 A씨가 승소를 해서 7,100만 원을 지연 손해금하고 다 보태서 받아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이 났습니다 오늘이 1 7이죠 오늘 이런 판단이 났네요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에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굉장히 단기 임차를 했네요. 2019년 7월 임차를 했고요. 이때 임차를 했고 그거를 12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네요. 7. 8, 9, 10, 11, 12. 3개월 이내까지는 보통 단기 임대차로 보고요.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이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계약들이 되겠죠. 이렇게 짧게 임차를 하기로 했었네요. 근데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해 10월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어, 임대인인 B씨한테 이런 사실을 이제 알린 거예요 본인 A씨에서 새로운 임차인 B씨로 제 가게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아예 거절을 했습니다 워낙 그렇게 원하는 대로 계약을 못해줍니다 이러다 보니 권리금 계약서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못하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갑다 이러면서 다시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권리금을 총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인가 봐요 권리금이 억단인 거 보니까 요 이걸 받기로 하고 B씨한테 알렸어요 다시 임대인한테 그랬더니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 계약을 나는 못해 줘요 그냥 당신 그렇게 권리금 받고 넘겼던지 말았던지 나는 이 임대차 계약 못하니까 아,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됐겠죠 한마디로 갑질을 했네요.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는 걸 이제 실패를 했죠. 권리금 1억 천씩이나 붙어 있는 그런 가게를. 그러다 보니, PC가, PC를 상대로 이제 A씨가 열받아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거예요. 임대인 B를 상대로 A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어, 그런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B, 임대인이겠죠. 어, 임대인이 임차인 원고 임차인 권리금 횟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70% 1억 천의 70%가 7,100만 원인가 봐요 어, 그걸로 제안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 아까 종료가 끝난 12월이겠죠?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 창출을 통해,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 그게 권리금 회수 기회거든요? 그게 권리금 회수 기회입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를 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임대차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내가 계속 상사를 안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종료 원래 6개월 전부터 그죠. 이 기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해 주는 게 이제 법인데, 임차인이 무턱대고 두 번을 거절했으니 을 대법원이 그거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횟수 기회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요건과 배상범위 손별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에요 권리금 횟수 기회를 방해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딱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이런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임대차 딱 끝나면 그 안에 원래 그 회수를 할수 있도록 임대인이 방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계속 부분식이나 사람을 구해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가 된 거죠 그럼 종료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지체이자까지 다 보태서 변상을 해주라 이런 걸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이런 권리금이 장사하던 그 사람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상관없이 같은 임차인끼리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서로 권리금 계약서를 쓰면서 그 대금을 주고 받죠 흔히 권리금 있는 상가를 중개를할 때는 먼저 1차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권리금 계약서 작성 통상적으로 요 작성을 할때 케이스가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또 작성하는 날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임대차 계약서도 주인에게 통지를 해서 서로 날짜를 맞추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이든 30분이든 권리금 계약서 먼저 쓰고 1시간 뒤에 건물주 오시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미리 안정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대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두 번째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권리금의 잔금을 치기로 하는 날에 한 보름 뒤나 예를 들어 뭐한달 뒤로 잡았습니다 권리금 잔금 치는 날에 잔금 끝내고 그때 건물주를 오시라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죠 물론 권리금 계약금 넣고 일을 하게 할 점에 월세를 올릴 건지 보증금을 올릴 건지 그걸 미리 점검을 해서 조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날짜 맞춰서 권리금 잔금날 오시라 하면 되겠죠. 어, 금액이 얼마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권리금 실금 받아놨지만 임대인이 어, 원래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말씀드려는 그 금액보다 할증액이좀더 크게 월차임을 뭐 올린다든지 이러면 계약이 또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먼저 확인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권리금 잔금 날, 어, 임대차 보증금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일부를 넣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이제 상금 날을 정해서 중간에 중도금을 좀 치고, 그 안에 뭐 이제 인테리어 견적도 좀내보고 어, 아니면, 어,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좀연기해달라는 그런 뭐 렌트프리라고 합니까? 그런 기간도 좀 서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뭐, 영업, 영업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등록이나 허가 신고 사항들을 잘또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죠. 상가를 인재차를 하거나, 뭐, 매매를 할 때는 더할 것이고요. 뭐 그런 건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해서 좀 자세히 챙기고 하면 또 실수가 좀 없겠죠. 우선, 어, 권리검이 상사하면서 뭐 키워온 또 소중한 재산인데, 어, 장사가 잘 돼서 또 권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건물주가 그걸 방해해서 못 받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어, 요즘은 건물의 그 가액이나 가치는 어, 상가 임대차 어, 그 안에 임차인들이 내는 월 차임의 합, 수익금으로 그, 그 상가의 몸값을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장사도 잘 되는 또 업종을 넣기도 넣어야 되고 너무 터무니없이 또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권리금 회수에 방해가 되도록 하면 그건 또안 맞겠죠 서로 내주장만 할게 아니라 서로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런 분쟁도 사실은 줄일 수가 있고요 너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서로 대화로 또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록 모셔가오는 모든 신규 임차인마다 다 그냥 임대차 계약을 안 써주고 무작정 다 거절을 하면 이렇게 소송을 당해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우리가 어, 법을 어, 아예 그냥 제껴놓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마디로 된통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은 어떻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또 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 신문을 쭉 저녁시간에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또 이런 전해드려야 될 이런 소식이 있어서 또 전문으로 상가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게또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보았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